꿈과 함께라면 매일이 승리뿐인 것이다. 吃过呀 내가 다면 나도 어쩔 수없 자, 막아낼 수 있겠어. 믿는 것이다. 그렇기에 함께하는 것이다 <웃음> 재훈 이 자식 언젠가 꼬리를 밟힐 줄 알아 어떠신지요 알고 계신 자와 동일인이 맞습니까 다 죽어가는군 입술은 파랗고 온몸은 멍투성이야 치료는 하지 않은 건가 인사올의 기회를 주는 것이다. 고맙게 여기는 것이다. 어, 나 이런 질색인데. <웃음> 잰가시다!